내일 바이든이 전기차 판매 부양책 발표와 현대기아차가 전기차에 24조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발표 예정 속 자동차 부품 전기차 관련주들 강세였습니다. 추천주인 한주 라이트 메탈은 상한가 마감했네요. 4시 반인 현시각 기준으로도 시외로도 관련주들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시회로 KPM테크 강세였고, 한일진공, 텔콘RF제약 함께 강세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리튬, 2차전지, 반도체 관련주 강세네요. 또 가덕도 신공항에 사상 최대 7조원 공사가 이루어질 것이란 소식에 한국종합기술 강세였고, 제약 관련주인 보로노이, 비엘팜텍 외 개별 강세 나왔습니다. 찌라시 종목들 이제 볼게요. 먼저 한세실업입니다 한세예스24홀딩스가 경영권 안정을 위해서 자회사 한세실업의 주식을 공개 매수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공개 매수기간은 오늘부터 5월 2일까지라고 하네요. 이 소식에 한세실업 오늘 고가 11% 나왔습니다. 다음 2차전지 관련 삼진해랜디입니다. 오늘 고가는 8%입니다. 전극을 만드는 기업을 테슬라가 만난다는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삼진 에렌디는 테슬라의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기업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 내용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캠시스입니다. 카메라 모듈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별 반응은 없었네요. 삼성과 테슬라가 카메라 모듈에 관해 논의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캠시스가 과거에 테슬라가 고해상도 레이더 센서를 새롭게 도입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선보일 수 있다는 소식에 상승했던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모빈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2%네요 모빈은 현대차 산의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뒤에 지난해 12월 사업성을 인정받아서 분사했습니다 자동차를 넘어 모빌리티 기업을 지향하는 현대차 그룹은 특히 로봇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모빈은 라이다 센서와 카메라를 활용해서 주 야간 자율주행이 가능해서 밤낮 없이 배송작업을 반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신성 델타테크가 모빈과 협업한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HSD 엔진입니다. 하나와 대우조선 합병 관련으로 찌라시올라왔고 오늘 별 반응 없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하나와 대우조선 해양의 합병과 관련한 검토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국내 군함시장의 유일한 수요자인 방위사업청이 찬성표를 던진 만큼 합병 승인이 임박했다는 분석이라고 하네요. 이 소식으로 하나가 선박 전문 hsd 엔진 2,269억에 4월 본 계약한다는 기존 뉴스가 재부각되었습니다 다음 GS 글로벌입니다 니켈 관련으로 찌라시올랐고별 반응은 없었습니다 GS건설과 stx가 국내 중소 니켈 기업인 인도네시아 합작사와 가공시설 건설을 모색한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인 인리에 진출하고 배터리 광물 사업 육성에 시동을 건다고 하네요. GS 관계자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 논의 단계는 아니고 사업 추진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내용 참고하세요. 다음 윈하이텍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관련으로 지라시올라 왔고 고가는 2%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1월 발주되는 가덕도 신공항공사는 추정 금액 기준 최대 7조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975년 설계 시공 일괄 입찰이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 사업이 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국토부는 다음 달까지 공종별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에 6월까지 총사업비 산정과 타당성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고, 7월에 최종 보고회와 보고서 초안을 완성하고, 12월에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발주는 다음해인 2024년 1월, 착공은 그해 12월 돌입한다고 하네요. 이 소식으로 위나이텍이 공항 타령 댓글을 독점 공급한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KX 하이텍입니다 반도체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11% 입니다 삼성전자의 감산 발표 후에 경쟁 업체들의 주가도 상승했다고 하네요 마이크론은 8% 웨스턴 디지털은 8.2% 급등 했다고 합니다 KX 하이텍은 반도체 핵심 필수 소재를 마이크론에 공급해 오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세린비엔지입니다. 플라스틱 관련으로 찌라시올라 왔고, 고가는 8%입니다. 서울시가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던 폐비닐을 수거해서 플라스틱 생산 원료인 열분의 유로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국내 4개 정유화학사와 제로웨이스트 서울 조성을 위한 폐플라스틱 열분의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네요.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어서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던 폐비닐을 수거해서 정류화학사에 공급하고 정류화학사는 서울시가 수거한 폐비닐로 열분의율을 생산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다음 TK케미칼도 플라스틱 관련으로 찌라시올랐고 고가는 3.7%네요. TK케미칼이 LG화학과 생분해 플라스틱을 생산하기로 했다는 과거 뉴스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구형테크입니다. 전기차 관련으로 찌라시올라 왔고 고가는 7.7%입니다. 2032년까지 신차의 67%를 전기자동차로 대체하도록 하겠다는 미국의 움직임에 자동차 업계가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 환경보호청이 구체적인 내용을 12일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규제안이 이 같은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띌 것인지가 업계의 최대 관심사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구형테크가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 자동차 관련 무역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주요 매출처는 현대차와 기아라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KB 오토시스 역시 전기차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10%입니다. 바이든이 기아 전기차 현지 생산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기아가 조지아주가 미래 산업 청정에너지 경제 지역으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KB 오토시스는 지난해 초에 미국 조지아주 공장 건설 소식에 주목받은 바가 있고, 현대차, 기아, GM 등 완성차 업체의 부품을 공급한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대원산업도 전기차 관련으로 찌라시올로 왔고 고가는 3%입니다. 과거 기아의 전용 전기차 공개를 앞두고 상승했던 바 있는 대원산업이 부각되었습니다. 대원산업은 중국, 러시아, 베트남의 자회사를 설립해서 현지, 현대 및 기아 자동차용 시트를 제작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 뉴프렉스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별 반응은 없었습니다. 애플이 주변 환경의 소음을 분석해서 사용자가 최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특허 신청해서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이 에어팟뿐만 아니라 XR 헤드셋 등 애플의 다양한 기기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애플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 MR 헤드셋에서 가상현실에 몰입하는 데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네요. 이 소식으로 XR 직접 수혜주로 언급된 바 있는 유프렉스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디스플레이텍입니다. 오늘 고가는 18%이고 전기차 충전기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 현대캐피코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동차 회사 시어에 6천억 원 규모 전기차 부품을 납품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현대 캐피코가 그룹 내의 전기차 충전 사업을 전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하네요 이 소식으로 디스플레이택이 현대 기아차의 자회사 초고속 충전 서비스 이핏을 e 운영하는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 불매 관련 주인 모나미 찌라시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4%입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관련 억지 주장을 대풀이하고 있다네요.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 외교청서에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애국 테마주로 분류되는 모나미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청담 글로벌입니다. 화장품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3%입니다. 코로나 방역 규제 해제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들의 국내 소비가 6배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화장품 업종은 10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이 소식에 화장품 관련 주인 청담 글로벌이 지라시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HB 테크놀로지입니다. OLED 관련으로 지라시를 나왔고 고가는 5%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슈퍼카 페라리에 최첨단 OLED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우디, BMW 등에 이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페라리를 고객사로 확보하면서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 소식에 최근 삼성디스플레이가 5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서 세계 최대 첨단 디스플레이 단지로 전략 육성한다는 소식에 상승한 바가 있는 HB 테크놀로지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폴라리스 세원입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으로 지라시올랐고 고가는 4%입니다. 현대차협력사 세원이 미국 조지아 전기차 부품 공장을 설립하고 그 투자 규모가 3,600억 원에 달한다는 과거 뉴스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솔트룩스입니다. 인공지능 챗봇 관련으로 지라슐라하고 오늘 고가는 2%네요. 주요 빅테크 기업과 AI 분야 선두 기업들이 12일에 만나서 AI 사용을 위한 표준 재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챗봇 관련주인 솔트룩스가 지라시로 올라왔습니다. 솔트룩스 미국 법인은 국내 유일의 지식 그래프 기반 챗봇인 톡봇 공급 및 콜센터 데이터 대시보드 구축 등 수주 계약을 잇따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알체라입니다. 인공지능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2%입니다. 봄철이 되면서 산불 확산으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 소식으로 알체라가 카메라를 통해서 입력되는 실외 촬영, 영상 혹은 이미지에서 산불을 탐지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알체라는 세계 최초 산불 감지 인공지능 솔루션 전세계 1위 업체라고 하네요. 다음 반도체 관련주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오늘 고가는 29%이고 리튬 관련으로 찌라시 올랐네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배터리의 핵심인 황화 리튬을 고가 원재료 없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개발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음 현대공업입니다. 자동차 부품 전기차 관련으로 찌라시올랐고 고가는 7%입니다. 현대기아차가 2030년까지 전기차 분야에 24조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현대공업이 현대차 1차 벤더 고객사로 지난 2021년 미국의 2차전지 실리콘 음극제 업체인 엠프리우스에 140만 달러를 투자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현대무벡스입니다 로봇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3%입니다. 현대차가 국내 전기차 공장의 로봇 장비 국산화율 99%를 이루겠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에 현대그룹 계열사 현대무벡스가 네이버 신사옥의 신개념 로봇 층간 이송 시스템인 로봇 포트를 공급한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한국 브랜즈입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으로 찌라시 올랐고 고가 6%입니다.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 한국 무브넥스가 현대차 그룹과 함께 해외 동반 진출을 선언, 미국 조지아 주의 전기차 전용 부품 공장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이번 부품 공장 건설을 통해서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의 역량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네요 다음 AMP입니다 네오배터리 관련으로 지라시올라 고가는 4% 입니다 캐나다 네오배터리가 한국 특허청에 실리콘 음극제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고 합니다 자체 개발 기술 포트폴리오를 강화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낸다고 하네요 이 소식에 네오배터리 지분 40% 취득 결정한 바가 있는 AMP가 부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원화성입니다. 전기차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고별 반응은 없었네요. 대원화성이 현대차 아이오닉5의 친환경 시트 소재 제품을 공급한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4월 11일 장중 찌라시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